잘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옆 사람하고 우리 됩니다. 할수 있어요. 해볼게요. 잘 될게요. 반복해서 이 시간 한2분 드릴 테니까, 서로서로 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스다 까드셨죠? 자한 번만 따라도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잘될 거예요. 잘될 거예요. 아멘. 아멘. 그어 그 행복은 전년된다라고 하는 제밌스 파울러가 지은 그 한때 어,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행복은 뭐냐 하 전년된다. 이분이 요파울러란 분이 1971년도부터 33년 동안요. 총 12,000명을 추적해서 행복이 어떻게 생길까? 또 행복의 확신, 이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연구 발표 결과는 이습니다 행복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섭죠? 그거보다 행복도 뭐냐?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 자 주위에 에, 행복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 행복지수가 무려 48% 정도 오른대요 자 그런 사람이 1.6km 근처에 살 때는 14% 500m 근처에 살 때는 무려 47%로 치수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족이나 친구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행복지수가 확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또 누군가 행복하면 그 사람과 함께한 친구도 행복해질 확률이 15%이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은 10%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도 6라그래요 이게 바르스름 졌는데 그래서 나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다름 아닌 나와 함께하는 함께 자주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그게 막전염 돼가지고 등 달아 나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막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주위에 불행한 에너지를 끼치는 부정적인 사람들 그런 관계는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줄이고 그죠? 선하고 좋은 에너지 주고 또아주좀 어, 만나면 뭔가 좀이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기뻐지고 좀 밝아지는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적극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또 이분은 행복뿐만 아니라 즐거운 외로움 같은 감정이나 심지어 비만까지도 든든성이다 있 비만 자 들어보세요 친구가 비만이면 자신도 비만이 될 확률이 57%나 더 높아진다고 들어보세요. 비만인 친구와 아주 친한 사이라면 그 사람도 비만이 될 확률은 171%까지 급증했다는 겁니다. 친구가 비만이라도 그 친구가 좋으면 무의식적으로 야 비만인 것도 좋다 이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비만을 좋게 수용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연구진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 우울한 날을 보내는 사람들과 자주 만난 이웃들도 우울한 감정에 전념된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본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이건 삶의 퀄리티,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자, 그러면 제가 예언해 볼게요. 여러분 목장이 올한해 행복해지려면, 리더가 행복해 하면, 네. 여러분 목장은 행복해질 확률은 57%나 증가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만큼 내가 중요한니다 그래서 사실 리더가 뭘 배우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밝게 생각하고, 밝게 말하고, 긍정적이게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런 습관과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 제임스 파울리의 행복은 전능된다라는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내 네, 목사님, 내 네, 목사님, 이 훈련도 뭐 시키라고 하는데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 리더부터 내주사님내주사님 네, 네, 주사님 하면 이게 막전능되 가지고, 전능되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분위기가 뭔가 뭔가 이렇게 꿈틀거립니다. 맞지요? 뭐든지 말 놓으면 아이고 할수 있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됩니다. 뭐 못할 거뭐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치고 나가면 그것이 막 전념 돼가지고 이 모건들도 믿음이 이렇게 긍정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인상 쓰고 아,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들 맨날 전화하면 나는, 기도, 나는 기도도 안 하는 사람난나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참 리드가 중요하다. 오늘 이 목자의 리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래서 이, 이 믿음의 어느 훈련, 이거 작은 것 같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원래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째는, 첫째는, 아, 내가 목자가 된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아멘. 얼굴이 다 나타납니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있잖아. 첫 시간 다 맞는데 어, 모 집사 리더 됐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막 치료했다. 어, 아, 이거 진짜 고민이 된다. 이러면 막 이미 1년 파장 다난 겁니다. 그렇잖아. 뭐 주위 리더가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고 하는데 모건들이물 즐겁게 모이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좀 철관을 깔고 예전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웃음> 나, 올, 원래 또 리더 됐다. <웃음> <너무> <웃음> 약간, 약간 팔위처럼 있잖아요. 나, 원래 또 리더 됐다. 아, 어, 너무 너무 기쁜 것 같아. 목사님 날안 잘랐어요. 너무 할렐루야. 막 이래가지고 막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면, 아, 리더가 참 리더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저분이 참 기쁜구나. 어? 그 뭔가, 뭔가 있을 것같잖아요 행복하면 뭐가 있지? 이제 이렇게 이제 딱 동기, 유발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리더가 갖는 특성이 그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전염성이 있어요. 그죠?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언어와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네. 자, 자, 오늘은 강의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또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 화하일 아침부터 아침 8시부터 이때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거든요 안 믿기지지요? 네. 어, 진짜요 네. 아침부터 계속 리더스쿨 네.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책도 보고 이것저것 또 앉아서 계속 엉덩이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리는 게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기도 내가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것은 좋은 강의라기보다 내가 여름을 더 정말 오랫 동안 기다려주고 여름을 만나기 위해서 또또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저녁도 우리 아들 보고 요 앞에 뭐빵 판다면서 그것 좀사왔나 해가지고 오 저녁까지도 제가 요 밖에까지 안 나갔거든 요 안에서 계속 여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일곱 시십분 정도 되니까 얼마나 초조든지더 이상 목양실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나와봤더니 서너 사람 앉아 있는데 참나 피곤해 쩔어가지고 <웃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 주여 나의 기다린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죠? 여러분을 즐겁게 해야 될 사명이 생기잖아. 그래서 막 올라가지고 건사들 아, 찬양시켜야 되겠다. 하고 또 됩니다. 됩니다. 막 이렇게 또 야단법설도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 목자 리더인데 아마 수요일 되면 아침부터 하 오늘 저녁에 목자 모임 할걸 생각하면서 하또 어떻게 바이블도 블때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한종을 기다리고 준비 그렇게 했던 리더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준비하고 자기도 마음 가지고 탁 왔는데 막상 오리라고 생각한 목운들의 가족들이안 보이 고갈때 얼마나 마음이 허망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참 굉장히 무너졌을까? 그런 것들이 계속 많은 세월들이 반복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또 같이 공감해 봅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만큼 그 목장 모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어, 기다리고 한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카운팅하시고 또 보시고 할렐루야! 그 시간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전달하기보다 내가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맞죠? 네.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어 준비하고 난또막 기다리고 올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막 펑크를 내고 안 오더라도 마음이 습습함은 있지만 그런 것들 믿음으로 자꾸 승화시키고 또 내공을 쌓인 그런 걸 통해서 내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 기다려주는 믿음, 그죠? 참아내는 믿음.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서서히 맺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맺혀가는 것 아니고. 그래서 아마 혹독한 목장 환경일수록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좋은 환경 속에 나를 밀어넣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 안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인내하고 성령님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빚어내시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먼저 여러분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또 몇몇 우리 목장, 또 자기 목장 자랑 좀 원하는, 오늘은요 예비 목자들을 불러내서요 예비 목자들이 자기 목자 자랑과 자기 목장 자랑을 좀 들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뽑기보다 어? 내가 한번 우리 목자와 우리 목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손 들어주시면 선착순으로 어? 자 먼저 한번 모집하겠습니다 예비 목자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으면 랜덤으로 뽑기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나요? 아니, 자기 목자 자랑할 예비 목자가 아무도 없다니. 이건 상당한 충격입니다. 한번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 저, 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더. 자, 손 들어주세요. 예비 목자님들 중에서. 한분더 있습니다. 저 <웃음> 자, 뽑기 합시다. 참네. 이거 뭐, 네. 오, 어, 이제, 이제 지금 무조건 이제 나와야 돼. 이제 지금 무조건 내 네, 불러주세요. 그 목장에 예비 목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부동산에 드리세요 로이. <웃음> <웃음> 네? <웃음> 아 로이인데 이선희 집사는 안 보시죠? 네. 안 오셨어요? 네 그럼 또 다른 로이 비슷한 조이 합시다. 네. 자, 네. 자 조이 의 예미 목자님 초대합니다. 네. 자, 이 마이크 좀온해 주세요. 자, 안에란 무슨, 어떻게 나오세요? 네. 뭐 조이 목자는 자랑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이 시간 한번 자랑해 주세요. 목자와 목장 자랑을 예비 목자를 통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경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목장의 예비 목자 아내랑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 목자님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 목원들을 위해서 넓기도 하시고 성기는, 성기는 분이시고 항상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도 너무 좋아 가지고 우리 조희 목장에도 다 부부 관계가 다 좋습니다 모, 모, 목자를 따라서 그리고 우리 모원들이 너무 착하고 또 예쁘고 또 신앙도 너무 좋고 또 목자를 잘또 따라다니면서 잘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모, 모, 모, 목, 목. 목장입니다. <웃음> 네, 아니, 그 분위기대로 하세요. 네, 그, 그 분위기대로. 그래요. 목장 분위기대로 하세요. 네. 목장 분이시끄러워서 옆에서 목장 뭐, 목장이 분위기대로 <웃음> 하세요. 저그 말이 말이 많다고 하는데 왜 말이 많나요, 양이 없어요? 아니 잘 웃어요. 그냥 아, 네, 네. 뭐 말을 하면 다잘 웃고. 네. 그래서 네. 웃음 소리가 좀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희 네. 목장 목장한테 옆 옆에 봐요, 시끄럽다 그래요. 네. 그왜 시끄러운가 네. 이야기를 해달라 그 말이지. 그게 잘웃기음이 풍성해서 시끄럽습니다. 아. <웃음> 네. 네. 그렇습니까. 아 제일 첫 번째 장점이 뭐예요. 우리 목자의 가장 제일 좋은 점이. 아까도 이야기한 제가 이, 까먹어가지고요. 한마디. 쳐. 성김. 아, 네. 성김. 예. 네. 네. 성김으로, 예. 네. 우리 목원들에게 인정과, 아,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조희목장의 이혜경 권사님 리더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받아가시고 또 다음 또 불러주세요 <웃음> 뿌듯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예비 목장 믿음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예비 데뷔, 목장 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자, 믿음의 역사 우리 김문희 집사님 목자 자랑과 목장 자랑을 안녕하세요. 많이 해주세요. 믿음의 역사 목장 김은십1입니다 아, 저는 사람들이 보면 맨날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저 아파 보여요. 언제나 행복해 보이죠. <웃음> 음, 믿음의 역사는 따로 자랑할 게 없어요. 이름 그대로예요. 무조건적인 믿음이 작은 역사들을 만들어서 우리 목장 내에 행복하세요. 어, 다 행복하시고, 저는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제일 귀염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웃음> 어디거든요. <웃음> 그리고 이제 누구누구누구를 떠나서 다 신뢰하고 믿고, 동력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픈 것도 깊은 것도 같이 나눠서, 이렇게, 목장 모임, 수요일이 있으면 다 같이 활기차게 모여요.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연락을 제대로 못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목장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그리고 언제나 조용히 저희를 지켜주시는 저기 장노님 리더 분이 계셔서 저희는 이제 모르는 거 있고 하면 여쭤보고 다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동력하며 협력하며 이렇게 행복하게 이루고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자사랑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다면 목자, 예 한마디로 아까 청김이라고 <웃음> 이야기했잖아 장노님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장노님은 언제나 조용히 기도로서 네. 저희 목장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네. 그리고 그냥 지켜 주시고, 같이 동력해 주세요. 동력. 네. 같이 이끌어 주시고, 예.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뒤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자, 믿음의 역사, 우리 또, 네, 목장님과 목장을 축복합니다. 네. 또 다음. 예담 목장 예담 예담이면 누구세요? 자, 봅시다. 예담 박신영 박신영 집사님이 예, 자기 남편 자랑 좀해 주셔야 되겠어요. <웃음> 자, 나와 주세요, 빨리. 네. <웃음> 지금은 남편 자랑이 아니라 목자 자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단목장의 예비목자 박신영 집사입니다. <웃음> 어, 저희 목자는 제 남편이라서 조금 자랑하기가 좀 많이 쑥스러운데 어, 객관적으로 그냥 봤을 때 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목장 안에서 어떤 것을 해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이렇게 푸시를 조금 하는 해서 저희가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성격이라서 이렇게 막 강요하거나 하진 않는데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성격이라서 좀 저희가 따라가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목장 모임을 일주일에 꼭한 번은 꼭 합니다. 심지어는 방학 때도 모이자고 하고 그래서 저희 목원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하, 그 한마디로 서, 하면 FM이라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답답할 수도 있는데 <웃음> FM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원들도 당연히 매주 수요일은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 날이라고 인식을, 인식이 돼 있고 되도록이면 꼭 모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네. 그럼, 목자, 목자님 한마디로 우리 목자를 지켜 올린다면? FM. 네, 네. <웃음> 네. <웃음> 네. FM. 예. 네. FM 라디오 안 들으셔도, 문성윤 집사님 보시면, 예, 네, 되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뭐, 요란 것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수요일 되면, 네, 언제나 목장 모임이 있는 곳이 예단 목장입니다. 정말 FM 그대로입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한, 한두 분만 더 하죠 여기 소, 송풍 좀 틀어주세요 늘 좋은 목장님네좀 꺼주시고 늘 좋은 <웃음> 이미숙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정경숙 권사님을 네 우리 리더 자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자자 자, 이런 반드로 나오세요 박수로 한번해주시다네 죄송합니다 더 좋은 목장이자라고 긴장을 못했습니다 저희 목자, 어, 덜 좋은 목장 어, 리더 정경숙 권사님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 장노님이랑 더 좋은 목자랑 같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들끼리 모이는 부분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분리를 해서 모이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자님은 어, 한마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주 지금 올해 2 0 2 0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도와 말씀 그 우리 목자님은 항상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계속하시고 계시고 또 새벽기도 어 예수님도 오랫동안 3년밖에 못하셨는데 우리 <웃음> 목자님은 지금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새벽기도 <웃음> 하고 계십니다. 그게 너무나 자랑거리고 어 저희들도 이제 따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뭐 어떤 분? 목장.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네, 네. 야 기도와 말씀으로 목자 자랑 해주셨습니다. 한문한 목장만 더 하겠습니다. 네, 자, 복 있는 목장. <웃음> 복 있는 목장. 네, 손경재 권사님이 홍희권사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홍장은. 이 예. <웃음> 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네. 저 말문이 막혔어요. <웃음> 아, 우리 복 있는 목장은 복 있는 어, 셀 옛날에 좀 난리죠. <웃음> 복 있는 목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어, 새롭게 더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우리 홍영희 근사님의 리더로서 다시 다짐을 하면서 음, 복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복 있는 통로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복 있는 셀로 복 있는 목장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홍영희 감사님은 음, 정말 힘도 좋고 기도 빨도 좋고 <웃음> 새벽 기도도 열심히 잘 다니고 모든 교회 사역들에는 절대 빠지는 일이 없고 모든 사역들 다 감당하고 또 나이도 딱 열심히 할 나이라서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 있는 세례는복 있는 목장에는 그 70세도 있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나이 제한 없이 모두를 다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나아갔을 었때 그분들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더라고요. 절대 우리를 이렇게 내치지 말라고 부탁까지 손을 삭삭 빌면서 부탁까지 했었어요. 그런 복 있는 우리 목장입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오면 환영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음, 또, 이제, 우리 홍근사님은 품는 것도 참잘 하셔요. 음, 어, 지난해에는 이제, 남녀가 어, 같이 모였었는데, 음, 같이 모이다 보니까, 음, 남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가정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려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따로 이제 모이기로 결심을 하고, 저희들은, 매주마다 절대 안 빠지고 매주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삶을 말씀으로 꼭 나누고 그렇게 하는 복있는 목장입니다. 예, 한마디로 또 네. 우리 홍거사님을 지켜올린다면 한마디. 한마디로 어떤 분이시다? 파워풀? 파워풀한 okay. 네, 기도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잔향 열심히, 하고, 네, 열심히 모든 네. 하고 모든 일에 다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 파워풀한 네. 홍영희 건사님입니다. <웃음> 선물 을 가져가시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보기는 목장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홍 건사님이 오랫동안 리더로 하다가 예비 목자를 잘길러서그 예비 목자에게 밭을 넘겨주고 지금은 그 예비 목자를 섬기는 섬기미로 얼마나 잘 받쳐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세대교체가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도 본인도 즐거워하고, 맞지요? 네? 행복해하고, 또 자기 밑에서 자란 일종의 영적, 이렇게 멘토링으로서, 멘토로서, 그렇게 지금 역할을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참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목장님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뭐다 나올 목장들은 정말 다 모델들만 뽑아준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웃음> 자, 우리 서로서로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다, 우리, 우리 다, 다 좋은 목장 소속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목장으로 불러봤다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강의, 네, 한번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자, 강의물 보십시오. 네, 좋은 강의는 유인물의 아주 예, 좋은 강의 인물입니다.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죠? 음. 자, 강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성공적인 목 네, 성공적인 목자다. 왜 성공이라는 말을 붙이는가 하면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세속적인 성공이 있죠. 어, 세속적인 성공은 자기 인간의 야망을 이루는 것, 자기의 어떤 비전을 이루는 것이 세속적인 성공인데 여기 붙인 이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성공하다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는 성공적인 목자는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공적인 목자가 어떤 목자일까 부분 돼서 오늘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번에 보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랬어요. 밑에 보십시오. 정치가는 사람을 한 표로 사업가는 돈으로 의사는 환자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님은 그 무리를 병들고 약한 자들로 보셨다.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의 상태가 어떤가요? 목자 없는 양은 보호받지 못해 두려워하고 쉽게 두려워진다. 그랬어요. 자이페이지 이런 양들은 목자만 곁에 있어주면 해결된다 목자가 갈바를 지시하고 보호하고 씻어준다. 그게 하면 줄 거세요. 지시하는 사람, 갈바를 지시하는 사람. 그게 동그라미 치셔도 됩니다. 펜가지시면. 그 다음에 보호해주는 사람, 씻어주는 사람. 요세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시란 말은 우리가 이 목자는 일종의 영적 아비잖아요. 영적 아비는 영의 눈이 다 이렇게 열려가야 될분위기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자기 모건들의 상태를 보고 어떤 부분에서 처져 있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몸이 약한 부분인가 그 목자는 원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이 부분에서 더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함께 마음을 얻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늘 좋은 게 좋아요. 좋은 게 좋아요. 이래 가다가는 나중에 가다 보면 쑥끄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더 영의 눈을 밝게 뜨시고 그다음에 약간 시, 시기와 질투 거룩한 시기와 질투 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욕심을 좀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좀낼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어, 뭔가 영적 불만족은 싫지만 그런 영적인 불만족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생산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 이 정도 기도 생활해서는 안 돼. 지금 원래 들어가서 목사님이 기도에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나부터도 어,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내가 좀 조정을 하고 우리 목장은 원래 이런 부분에서 좀 치고 나가자 이런 부분에서 함께 힘을 더 써자 그게 뭐냐? 지시하는 목장 아시겠죠? 양들은 눈이 어두워요 양들은 원래 생태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목자의 인도와 지시가 없으면 양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장이 한해한해 한해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잘 자라왔다면 그 덕은, 그 덕은 목자가 그래도 이 영적인 길들을 자꾸 열어주고 터주고 영적인 길들을 이렇게 푸시해주고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장의 모건들이 믿음과 신앙이 쑥쑥 자라난 거거든요. 여러분, 어, 지금까지 어던든 뭐 간에 지금이라도 2020년도에 먼저 리더인 목장님들과 이비 목장님들은 기도하셔가지고 영눈을 열어셔가지고 여러분의 목원들의 상태를 잘 살펴가지고 우리 목원들이 다좀더 각각인데 요 원래는 다 우리 사랑으로 좀 뭉쳐지면 좋겠다 싶으면 친교행사나 밥을 더 같이 먹는다든지 서로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의 장들을 열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막좀 서로 마음을 막 같이 하는 이런 시간을 공유하다든지 하면 여러분 목장이 굉장히 사랑이 이렇게 더풍성해지는 그런 목장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는 사람이다? 지시하는 사람. 우리가 좀더 이리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보호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보호하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네. 이 보호한다는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영적 공격이 있다. 그 영적 공격에서 일종의 커버해 주는 거죠. 커버해 줘. 그럼 뭘로 커버해 줄 겁니까? 영적 공격에서 커버링은 바로, 여러분, 기도가 방패입니다. 네, 네. 할렐루야. 기도로 덮어주고, 기도로 방어해 주고, 기도로 막아주고. 이게 목자의 아주 중요한 어, 자기의 그 어떤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목자는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목자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기도로 늘어내는 자입니다 기도로 방패막을 형성해주고 취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나도 기도할게요 그럼 일종의 그말 자체가 보호막이 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목장이 그 목자의 그 기도의 방패를 통해서 기도의 우산을 통해서 그 목원들이 그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2020년도에는 우리 목자님들이 그, 어, 정말 질적인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목원들이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씻어준다. 씻어 뭘로 씻어줄까?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죠. 그죠? 도구는 말씀이에요. 뭘뭐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때부를 뭘로 말씀으로 계속 생각을 계속 바꾸어주는 것. 말씀으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자꾸 바꾸어주는 것. 이것이 씻어주는 건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또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좋은 결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밑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목자가 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 말은 지시해 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보호해 주려고도 하지 않고 씻어주지도 않고 그냥 막 방목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이 방황하는 양 같은 무리의 목자를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함 따라 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목원들을 품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리를 품은 자가 목자들이다. 예수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대표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리더십은 겸손의 리더십이죠. 낮아짐의 리더십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그 마음을, 물, 마음의 문을 열수 있게 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 먼저, 일단,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 나 우리 목장 보면 언제나 참 낮아지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겸손해지려고 거기에서 목은들의 마음이 얻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원래 열정도 필요하고 또수직적인 기도나 말씀 파워풀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뭐냐? 이 다리, 한 다리는 이게 뭐냐? 섬김과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뭐든지 좀 숨겨주려고 하는 거 낮아지려고 하는 것 남을 자꾸 세워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상대방의 마음을 열도록 하고 마음을 얻도록 하는 목적의 아주 중요한 리더십인 것이죠 그래서 어, 빌리보스 2장 6절에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아비의 마음 이목자 없는, 어, 없는 방어하는 그런 어, 양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 나도 참 부족하지만 나도 내아가름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들은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능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냥 안 맡기셨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께 주실 것으로 약속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목장 모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세요 뭔가 통하도록 하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언제나 난 못한다고 마음 닿지 마시고 아무 나오늘 목자 모임나 아무 생각이 없어나 너무 바, 바, 바, 바쁘게 돌아다녔어. 너무 집에도 혼란스럽고 하나 아, 좀 하기 싫어. 애비 목자도 맡겨버릴까그 생각 던 순간에 아 그래도 내 목자 모임 가가지고 기도하자. 기도 딱 하고 딱 하고는 어떻게 그래도 말이 나오는지 평상시에 병상, 바쁘게 안 돌아다녀 보다 더 말들이 더잘 나올 수도 있고요. 더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고 더 영적인 리더십들이 그 안에서 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차츰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목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이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얼마나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이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네 이렇게 목자로서의 어떤 핵심적인 비전을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자 그 말이죠 이때 얘는 어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또뭐 그 이렇게 등대치기가 자기 일을 자기의 어떤 그~ 어, 그거는 안 하고 딴짓을 하다가 나중에 한번 얻어맞는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보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 이런 이제 예예요. 이청 예인데 <웃음> 등대치기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네? 그래서 등대를 밝히는 거죠. <웃음> 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가 뭔지 그거 잘 알고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모건들을 내가 지시하고 보호하고 시켜주는 사람이다. 그죠? 그 사명을 항상 잊지 말고 그, 것들을잘 지켜내고, 그들을 것잘 읽고 나가는 그런 목자가 되어보자. 아시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의 비전에 우선 순위를 들고, 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목자의 성공은 한 공동체를 줄 것을 영적으로 돌보는 자다. 그래서, 목양사이자다 말이죠. 목양사이자 영적으로 돌보는 자다. 자, 그러면, 목양사역자 역할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보면, 여러분, 목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처럼 돌보죠. 그래서 신방사역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목장에서는 예, 신방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목은 영적 피를 또 채워주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누어주고, 또 말씀으로 도전하고, 이게 목양사역자라는 거그 다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죠? 영혼을 구원하는 비전과 특별한 열심을 지닌 리더는 매우 급속한 목장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지금 약해 있거든요. 잃어버린 영혼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가령 올해 2020년도 기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올해는 우리 목장에 VIP 한 명이라도 우리 목장에 참석시키고 우리 목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목장에 한번 해보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많은, 어, 좀, 무게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을사 을사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하십시오. 네. 이 부분이 제일 우리가 지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삼삼, 삼삼 기도 운동, 또 빈방성 녹기 운동, 이런 것들을 소개할 텐데, 어, 이번 목장 모임에서는 기도와 위트니스 이 부분에 좀 강조를 하셔가지고 강조를 하셔가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데 우리 목장이 힘을 많이 좀 실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네. 자 그리고 목자는 아비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죠. 네, 자기 제자를 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따라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죠? 그리스도께 붙어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 제자 만들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목자의 상이죠. 그런 목자는 아주 불량한 목자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어떤 영양권 안에 있게 만들고 자기의 섹터가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언제나 뭐죠? 예, 언제나 우리 목원들이 주님께 다 가까이 갈수 있도록 주님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께 다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입니다. 바로 그렇게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비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영적 아비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세요. 음. 근데 스스로는 한 나도 나도 돌봄을 좀받아들될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돌봐줄 수 있는 능력한 하나님과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 돌봄도 받고 돌봐주기도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린아이 돌봄을 받는 사람 이런 목원들 안에 이런 부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청년으로 또 청년은 아비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려주는 이 작업이 목자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에 보면 3페이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의 성공은 관계의 성공자다 관계 동그라미 치세요 관계의 성공자 예. 언제나 우리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일종의 전인적인, 어, 돌봄을 행하는 사람인데, 목자의 성공은 뭐냐? 관계의 성공이다. 첫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사람. 자,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그러면,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 그 다음에 뭐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무장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네. 그래서 아 목자의 성공은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가 함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음. 목자의 그 행실과 태도와 습관이 그대로 목근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참된 좋은 예배자로 나도 성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계속 기도에 뭔가 이렇게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을 림치는 그런 자인가? 꼭 누구에게 보여줬소라기보다 여러분 목자가 그렇게 됨으로써 스스로 자기도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맺기 위해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내부분에서 네 골고루 우리가 다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언제나 늘 앉아있는 여러분들되 축복하고요 할렐루야 말씀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어, 미흡하고 좀 부족하지만 자꾸자꾸 자라나려고 하는 이 욕심들 이것들 우리 리더들은 꼭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어, 하나님은 제, 하나님과는 은하나님 관계 맺고 그 다음에 그 상위 리더십들이 있죠 교회면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리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분과 그들과 관계가 좋아야 좋아야 바로 그분들의 관계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과 직통해 그리고 하나님과만 자꾸 이렇게 상대하려고 래요 그분은 교회생활 잘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왜절대라 말을 쓰는가니까 하나님과 직통하려고 하는데 교회하면 단임 목사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생활이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물론 하나님과의 직통으로 늘 예배와 좋은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도 묵상하고 해야 되지만 이 교회 상위 리더십의 순종을 통해서 기름붐이 흘러가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패 아래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영적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회론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난 담임 목사와 좋은 관계가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신의 리더와 좋은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상의 리더십하고 좋은 관계 있지 못한 사람이 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잘 이렇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대로 배우는 거거든 우리 리더는 또상의 리더십과 좋은 관계에 있는 걸또 우리 밑에 있는 모군들은 또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묵자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시 지도자에게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응? 이 순종을 통해 기름붐이 흘러가게 되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순종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방패 아래 들어가 영적 보호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또한 이 단일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구장, 본목사님 나이가 어리다고 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구에 이정의 상위 리더십으로 세운 리더자입니다. 아시겠죠? 네, 리더자입니다. 그래서 단일 목사하면 순종, 부목사님 우스겨보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단일 목사를 그렇게 생각하듯이 부모사도 단일 목사의 손발이니까 네. 알겠죠 손발이니까 그래서 부모사님들의 그 얘기나 부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쩌든가 순종해보려고 할렐루야 네. 순종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됩니다 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이게 이게 굴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만또 있어도 안 되겠죠 목장, 가족과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되겠죠 도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VIP와 좋은 관계 맺기에 우리가 좀 성공하는 그런 목장이 되어보자 그러니까 자기 좋은 사람만 늘 가까이 하는 행복한 사람만 가까이 하는 것과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선을 바꾸어야 되죠 누가 내 의식인가 누가 내네 이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해야 됩니다 자 누가 음십장에 보면 이래 보세요 누가 내,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주님은 어떤 얘기를 해 주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태적인 접근보다 한번 따라 생태적인 접근보다 영적인 접근 그래서 이웃에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태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자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위기 상을 목격하고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도맡다 해야 할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여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반면에 한 사마리아 사람은 측은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에 기름 발라주고. 북 포도주 붓고 싸면 후에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일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만의 행복을 위해 행복한 사람만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불행한 이웃과 가까이 하고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을 만난 사람의 좋은 이웃 되어주기를 예수님께서는 권면하신 거죠. 그러면 누가 그러면 불행한 사람인가? 바로 누가 내 이웃인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가장 불행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뭡니까? 여러분이 다가가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혹시 우리 목장에서는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완전히. 그것도 한번 점검해. 그 다음에 모른 척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내 이웃에게로 가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내 이웃이다. 누가 내 이웃인가?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면 그 이웃을 잃어버리는 목장 되지 말고 그 이웃을 모른 채 하고 스쳐 지나가는 목장도 아니고 그 이웃에게로 기꺼이 다가가는, 함께 다가가는 그 이웃을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그런 목장이 여러분 VIP와 좋은 관계 성공하는 목장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 번에 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그 목자의 열정과 열심은 그대로 전달되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사역. 원래는 네, 이것 좀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꼭 성령의 능력이 어떤 교육자들이게 있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어떤 기론분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할 때딱 모든 자에게 군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와 함께 나아갈 때 아마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다음 주에 기도할 때 그때 좀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가족은 보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또 어떤 삶 속에서도 즐거운 일이 있거나 고난 당하거나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야고보 사도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났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또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 또죄 문제 끊지 못해서 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파해내는 그런 목장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삶을 나눠보시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치료하십니다 또 따라합시다 목장 가족과 함께 죄를 다스리자 아멘. 예. 네. 그래서 이 관계와 영적과 육적인 질병을 로 하는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그 공동체가 치유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치유하고 그러면.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목장이 많이 많이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보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당당히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목자 자신의 성장을 위해 배우기를 힘쓰는 것 말할 것도 없고 또 목장 가족을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힘써주시고 마음 중심을 경고히 하세요.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목자는 많은 문제와 갈등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 목은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번성의 과정에서 교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마음 중심을 견고히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쁜 건 아니죠 어떤 때는 허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배신감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이없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어, 행할 거예요 너무 개념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개념이 없다는 뜻이 알겠죠 최소한 이 정도 상식적으로는 좀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또 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분들이 이제 좀 이제 너무 개념 없이 나올 때 언제나 뭐죠 내 마음이 지치는 거죠 내 마음이 다치는 그 목자는 그래서 따라 하시 바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다 내가 상처 없기가 아니라 상처 받으면서 치유해 준 사람 그 사람이 예, 목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홍콩 코로나 바이러스 아 홍콩이 아니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 그 중국의 그 의사들, 그 사지 몇장에 치료하는 의사들 몇 장이, 막 손이고, 막 얼굴이고, 엉망이, 엉망. 그 지금 중국의 병원에 근무하는 그 의사들, 간호사들이 몸 상태가 엉망이라. 예, 보니까. 막 그런 건 사투를 벌이고 있더구만요. 예,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그렇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목장도 뭐 차이는 있겠지만, 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다. 뭐 여러분 지금 우리 새날 목장에 조금 안 좋은 점이 다 이제 자기 마음이 좀 제대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끼리 맨날 맞추게 했잖아요.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맞춰지니까 별로 갈등은 없는 건 아닌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어, 아니죠. 이제 좀 과감하게 좀 문을 좀 많이 여시길 바랍니다. 아또또 또, 또, 또 반응을 좀안하네 예. 마음 맞는 사람. 지금도 교구 목장에 한 아, 저분 박기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꽤 있어요. 안타깝죠. 이번에 목장 이렇게 좀 조정하면서도 지금 할수 없이 교구 목장으로 빠진 분들이 그분은 누가 지금 박을 다 주기가 좀 꺼려해서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서 그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 목장이 이게 그런 분은 참 이게 한계가 많구나. 어. 지금 막 사람을 가리는 것 같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 <웃음> 와도 부담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꾸 받아들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뭐 좋은 그 상호작용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게좀 안타깝죠. 그래서 원래는 그좀그 계층 목장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뭐건 없이 시작해서 좀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다 붙여주고 좀 서로 받아서 해보려고 그렇게 좀 합니다. 이번에 그 어느 목장이죠? 우리 김장노님. 목장에 목원들 없죠? 예? 어쩌랍니까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교구 목장에 가면 목원을 콜하지 않아서 그 방황하는 목원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 그부터 것 먼저 눈을 뜨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우리 교구장님하고잘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그렇게 정제집사님부부가 같이 하니까 남자 여자 누구든지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조금 더더 더 유연해지고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 하고요. 자, 성공의 4차원, 그거 한번 쭉 보면 대충 제가 드리니다 우리가 높이의 차원, 나 자신과 나의 목장, 나의 목원들을 하나님께로 계속 연결시키는 활동이 성공의 1차원입니다. 그게 자, 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한 시간 기도 운동을 버리고 하는 것, 그다음에 경근의 시간, 포도나무 가지들이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 는지 확인하고, 성, 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구하고 목은들에게 기름부미 흘러가도록 기름부미 자리로 늘 콜하고 이런 작업들을 목, 목자들이 부지런히 해줘야 됩니다. 서로 매일 기도하게 만들고, 경근의 시간, 큐티. 성경 읽기 이런 것도 간헐적으로 도전해 보고 그렇죠?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서로 기도도 해보고 이런 것들 그 다음 에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집 머물게 돼 우리 부산 국제 기도의 집에 우리 교회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원들에게 높이 의 차원에서 더 좋은 리더는 기도의 집에 머물 우리 목장은 한 달에 한몇 번은 우리 기도의 집에 머물기로 하자 그렇게 해도 좋잖아요 매주 모여 가지고 5W도 계속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좀 그렇게 변형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좀 새롭고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깊이의 차원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공동체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목장 안에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 활동 이제 서로 자주 식사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자주 식사하지는 마세요 네. 특히 뭐 좋은 목장 네. 좀 네. 너무 자주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네. 부담이 좀 됩니다 또 또 너무 또 자주 식상하는 것도 또 부담이 되죠. <웃음> 자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함께 앉는 거라든지 또 목장 모임 시에 깊이 있는 진실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다음에 목장 가족의 애경사에서로 내일처럼 내네 몸과 시간 드리는 거 이거 뭐다 아마 잘합니다 우리 세나 교회는 그다음에 너비의 목장에도 모든 목장 가족들이 V.I.P. 사명품고 요 부분에 또 우리 약하죠. 그래서 모든 모임에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 안에서 VIP를 초대하는 의도된 활동을 계획하시고 전도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 초수행사, 활동, 목장전도축제와 알파코스에 적극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목장전도축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4월 26일부터 제24기 알파코스가 열려집니다 지금부터 2월 달부터 제가 이 시간에 선포할게요 여러분 목장에서 이번에 알파코스에 우리 목장에서 최소한 몇 명은 등록시키죠 아니면 우리 목장이 이번에 알프고에서한 테이블을 맞자, 소그룹을 맞자 이 정도 좀 포부를 가지시고 기도하고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장 촌도 축제하면서 그런 것들 한번 아이들도 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분기별로 전도 목표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모든 목장 가족의 자신의 목장 열기에 도전해보라. 그 다음에 길이의 차원이 있어요. 길이의 차원은 목장의 번성을 위해 목장 가족을 목자를 양육하고 목장 열도를 격려 활동인데 예비 목자가 잘 자라도록 하는 거죠. 3세대 본성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번 칭찬하고 한번 조언하기 그 다음에 목장 모임 인도의 기회를 갖도록 그 부분 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예비 목자가 한달한 한 번씩은 저 목장 모임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고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목장 가족들이 교회에서 열리는 숲불이나 집회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도록 격려하는 것 자, 이런 부분에서 목자가 잘 살피고 다 못하지만 몇 가지라도 욕심내어 가지고 우리 목장이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 차원에서 쫄라 드는 목장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 확장되어지는 이런 또 기형화된 목장이 아니라 높이만 매만 기도만 때려 하는 이런 목장이 아니라 깊이도 좀 깊어지고 너비도 좀 늘어지고 이래 되야죠 맞죠? 네. 감사합니다. 잘 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목장 운영의 지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한번 읽으면 다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더 이렇게 체크하고 점검하면 짧은 시간에 마치게 될 겁니다. 자, 첫째, 목장 안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거역의 영, 거짓의 영, 부정의 영, 불신적 영이 흐르지 못하도록 목장은 늘 순결하고 정직하고 목장을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끈다. 순결하고 정직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끌 책임이 목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할수 있도록 언제나 이야기를 하세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비판의 말은 서로가 적극적으로 막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위 리더십, 영적 지도자, 교회 전체 활동에 부정적인 사람에게 충고할 줄 알아야 돼요. 충고. 그러나 그 충고와 조언이 받아들지 않았을 때는 리더 또는 상위 리더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장안을 다 더럽힌다고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 미리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번, 목장 안에 남녀관계. 우리 이성 목장 이런 게 없죠. 혹시 부부 목장, 혼성 목장에는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뭐안일어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또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전거래, 이것도 똑같습니다.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의 방패를 세우고 예방및 신속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나의 리더가 잘못했을 때 두세 사람이 함께 충고할 수도 있어요. 고쳐지지 않을 때는 상위 리더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무, 리더가 무조건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모든 목원들이 여 아, 영원에서 좀 우리 함께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 있으면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서로서로 그 정도는 열려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목장이 아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목장 안에서나 밖에서 남녀가 일대일로 만나는 것은 절대 상가고 이성 모건을 제자로 삼을 수 없어요, 부부 목장이나 혼성 목장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목장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라. 건강한 목장이란 갈등과 문제가 없는 목장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지닌 목장이죠. 자, 1번에 뭐? 목장 생명 주역에서의 탐구 단계. 이건 이제 처음에 새로운 모건들이 모였을 때야저 사람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그러나 그 뒤에는 갈등 단계가 있다는 거 항상 그 갈등 단계를 지나야 공동체 단계에 접어들죠 공동체 단계에서 이제 확장이 되어지고 본성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갈등 없는 것만 좋은 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잘 이것이 건강하게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공동체로 나가게 되고 확장 단계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목장이 진정한 공동체 단계로 나가기 전에 갈등 단계를 그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장 행편이 좀 이런 단계구나 생각하면 목장은 뭐 해야 될까요? 무조건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 자리에 나와서 아시겠죠? 갈등일어나 원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자 목장이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임재를 줄 것에 인간관계 중심 모임으로 계속돼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중심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인재를 항상 쫓아가시고 또 목장 가족이 자신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목장 가족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 이것도 문제죠. 늘 인간관계 그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늘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목장 가족을 주관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할 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논쟁에서 양보하지 않고 늘 이기려고 하고 목장가족을 상업적 의도로 이용하려고 할때또 리더나 상위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갈등 상황을 성숙과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자 이게 부분이 참 쉽지 않죠 훈련입니다, 우리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와 성령의 음성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자꾸 배워가십시오 문제 상황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급하게 정죄하거나 성급하게 해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는다든지 또 갈등을 일으킨 모건을 무조건 달래기보다는 담대하게 지도력을 보이고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주는 것 목장 자체를 늘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위 리더십에게 위탁하는 것 전문적인 좀 치료가 필요한 자들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 뭐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 이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갈등 상황을 아, 다음 공동체로 나아가는 단계로 삼으시고 여러분 목자들이 어쨌든 예, 잘 인내하시고 자, 좀, 그래도 또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서 갈등 단계에서 공동체로 속히 저보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목장의 재정 관리 보세요. 자, 목장의 필요를 위해서 선교비나 래위 능금, 전도 활동 혹은 친교 모임이 필요할 수 있겠죠. 지금, 어, 목장에서 지금 선교비를 지원하는 목장이 꽤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내가 통, 좀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또, 올해도 조금 더 피로를 원하는 그런 선교지가 있거든요. 예, 그때 우리 다음 주에는 좀 지원도 좀 받고 하겠습니다. 또, 레빈 헌금, 우리 기도의 집을 세우는 헌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원래 또, 전도 좀 욕심내면, 전도 활동도 하려고 하면, 또 뭔가 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친교 모임도 간헐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비나 헌금을 할 수도 있어요. 아시죠? 그거는 목자가, 목자가, 목원들과 상의해서 너무 부담되지 않게, 해비제나 그다음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헌금하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헌금은 교회 내는 헌금이라기보다 목적 목장의 필요에 따라서는 헌금이기 때문에 교회 뭐 보고하거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투명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목은 가족 돌보기가 필요한 경우 재정을 모금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소식들 우리 목자님 조금씩 십시일반 보태서 어른 부분들 돕자 이것도 우리 목자님이 잘 결심하셔서 그런 일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2의 수위원을 갖지 않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우리 전도하고 친교보험 해야 되는데 우리 쌀장 할까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웃음> 그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아시겠죠? 뭐, 이전에 뭐, 부정기적으로 어떤 우리 모건이 또는 중에 그쪽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뭐농장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뭐한 번씩 이렇게 한 수는 있으나, 어떤 목장의 피로의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무슨, 교회에서 무슨 좌압을 부린다든지, 교인들 대상으로 상업적 행위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 됐을, 되겠습니까? 네. 예. 그, 런 얘기. 그거뭐 오래 이야기할 거 없죠. 그 다음 봅시다. 네 번째 한번따가 읽어봅시다. 시작. 네. 네, 그렇죠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참 어렵지만 그렇게 좀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이 많은 사람 다루기 자, 목자 안에는 때로 자신의 의견이 부정적이거나 다분히 논정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자신의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늘 말이 길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욕구가 지나친 사람이죠. 모든 대화에 말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목자는 모임의 문지기 보호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모임이 질적으로 성숙되게 해야 됩니다. 수시로 대화의 규칙, 혼자 너무 얘기하지 말기 뭐 이런 거. 때로 약간 소극적인 사람의 이름을 소극적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 말은 말 아는 사람들 그 사람 이름 불러주고 얘기를 할수 있도록 해주고 말이 많은 사람 옆에 목자가 앉아 그사람은 눈을 들마주친다 뭐 이런 방법되 있죠. 자꾸 눈맞춰 주니까 자꾸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뭐 여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목장 운영시 기타 유의사항은 정해진 목장 시간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다한 음식 격들을 삼가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절대 비밀이 지켜주도록 수시로 비밀 지키기 서원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목장 모임에서는 술, 담배, 동글에는 금하는 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위기와 상급이 있어요 자, 목자의 위기, 탈진의 위기 목장가족을 섬기기 위해 탈진 또는 정신적, 육체적 힘들 수 있어요 이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를 지혜롭게 감당하고 목장가족과 함께 책임을 분담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번, 이번 한달 동안은 내가 너무 혼란 아주 내 문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예비 목자에게 좀 목자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나안 할래. 나 그만둘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놓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사역은 새의 날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 힘들 때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조금 하도록 세워주고 자기는 또 조금 이렇게 비켜나 있다가 다시 또 재충전해서 또그 자리에 또 하게 되면 아마 또 목자로 있다가 또 잠깐 내려놓으면 또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보는 눈이 또 새로워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니다 그다음에 상체 위기가 있죠. 최선을 다해 목장 가족을 섬겼지만 그들이 이탈할 수도 있고 배교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목장에 나오는 사람이 저려간다더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참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은 목장 가족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거나 성숙적이 못한 태도로 목장에게 큰 상처를 줄수 있어요. 이때. 오히려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배우는 기회로, 겸손을 배우는 기회로 삼고 주님 앞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목장 정체 위기 자 시간이 지나도 목장이 성장하지 않고 예비 목자가 준비되지 않아 정체 또는 약화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비전과 열정을 새롭게 하고 상위 리더십의 멘토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난 너무 힘들고 무리가 돼요. 그 인정하셔가지고 우리 담당 교육 교육자나 아니면 저한테 상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언제나 그런 어른 음서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 또 여러분 을제가 보호해드릴 입장에 있는 사람이 우리 상위 리더십이니까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예. 제안을 해.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주변 환경에 위기가 있어요. 목장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 가는 동안 영적인 축복과 열매는 있으나 자 가정생활과 사업, 자녀들의 문제, 여타의 삶에서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당당한 믿음을 잃지 말고 앞으로 목장 가족들이 동일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욱 사역에 충성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 열심히 목장 사역하고 그랬는데 집안 문제는 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게 위기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든 것다 내려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앞으로 자기 목장 가족들도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했는가를좀 보여줄 수 있는 좀 열매를 조금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더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고 어, 그렇게 여러분, 항상 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할 생각을 그렇게 고정시켜야 돼요. 분명히 말씀대로 한것 같은데, 아니, 말씀이 아니네. 그러면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수록 항상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럴 때수록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순종해 나고 말씀으로 치고 나갈 때, 그때 내 믿음이 뭐냐. 말씀으로 비치는말씀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조조정, 내 삶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허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구조가 뭔가 이게 말씀 중심이 아니고 너무 인간 중심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언제나 말씀대로 해보려고 인내하라. 그러면 그때 계속 난 인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의 믿음의 증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목자의 상급입니다 많겠죠?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놓는 기쁨의 상급이 있어요 또 목장 가질 때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목장을 열어가는 목자가 되는 행복의 상급이 있고 목장이 늘어나고 천국가족의 가족이 번성한 기쁨이 있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음의 날마다 새로워진 영광 내인생 최후의 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영광의 멸류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목장에 상급하면 어, 이거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쓰임받는 행복. 쓰임받는 행복. 아멘. 네, 요거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좀 정리할게요. 음. 이, 이삭의 이 행복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요.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사업적 기량, 기량이나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삭하면 그냥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삭하면. 자, 아버지가 자기를 산채로 잡아다가 하나님께 분접을 드리려고 했을 때도 묵묵히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또, 심지어 아비멜렉이 아내 리브가를 취하려고 할때 멍청하게 아내를 뺏길 뻔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자, 이삭은 자기 아내도 지킬 줄 모르는 아주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요, 가면 갈수록 이삭은 부자가 되고 그 땅에서 거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스 사람들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땅에서 이제 이삭을 쫓아 냅니다. 그 블레스 사람들은 이삭이 가진 우물들을 파묻어버렸고 그 길을 떠나라고 그러죠.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삭은 또 묵묵히 어,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물이 꼭 필요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그 지방 사람들, 블레스 사람들, 그라 지방의 사람들이 우물을 계속 빼앗는 거예요. 그 우물을 빼앗기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은 또 묵묵히 땅을 팝니다. 희한하게도 이삭이 땅만 파면 물이 콸콸 쏟았어요. 계속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니까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라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랄 지방에 갔을 때또 그 그랄 목자들은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이삭은 대항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놀랍게도 역시 또 물이 콸콸 솟고쳐 얼읍니다. 그날 목자들은 몇 번씩이나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고 또 빼앗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고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도 또 땅을 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이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구치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땅을 파도 물한 방울 나지 않았는데 우물을 찾을 수 없는데 희한하고 무능하고 힘없어 보이는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쏟아났어요. 신비한 일이었어요. 성경적로 말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이런 복이 이삭에 따랐단 말이죠 뭘요? 이삭의 성품은 항상 온유하고 그저 말없이 순종하는, 충성하는 순종형이었어요 그 매사에 양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말없이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 때로는 몇 가리도 없어 보이고 때로는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바로 이런 순종의 마음에 자 이삭 주변의 사람들은 그 이삭의 삶을 낱낱이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입 특히 이삭을 쫓아내던 아비 멜리기 왕에서 심지어 무슨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약까지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이삭이 갔던 곳곳마다 그 지방 사람들에게 들은 소식은 아, 저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같아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이 받은 최고의 행복상이 아닐까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이에요. 저런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복주신 게분명해 우리 목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저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죠? 쓰임받은 행복이죠. 묵묵히 말없이 그냥 충성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장 10년, 20년, 15년 이렇게 한 사람들은 진짜 순종행입니다. 충성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수 없는 거거든 제가요 실제 예인데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가명을 들어가지고 제가 예화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건 실제 우리 목자 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분은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15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던 이분은 그동안 수많은 축복을 받았으나 그 중에서도 목자로 불러주신 것과 행복한 소그룹 리더가 되게 하신 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느껴요 음. 처음에는 본인도 서툴러서 왜 이렇게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을 리더로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목장의 리더로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보다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를 준비했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모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목장 모임이 되게 되려고 기도했어요. 이번에. 이분이 목장 가족이 어떤 때요? 한 명, 두명 있을 때도 있었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목장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기도로 인내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좋은 목장 가족들을 한 명씩 붙여주셨어요. 지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목장 가족들에게 가분할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신을 행복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셔요. 우네 할렐루야 아멘 인내하십시오 네. 네, 그 뭐냐 쓰임 받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것이 행복이다 아 내가 목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구나 그걸로서 여러분 행복 상황 됩니다 막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번성하고 막 그런 데 외형적일 수 있어요 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원래도 쓰시는구나 그것만으로난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만 탁 가지시고 어, 그렇게 여러분 통해서 야,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분명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고 행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겠지만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리 한번 다